ふんあやつの言っていたふ抜けの狼おらんようだな無能ゆえ破れ生き恥を晒す忍びなど一度見てみたかったが是非もないかまことに死なぬなら機会はいくらでもあろうてのこっちにやそう奇跡 어나이마 마코토니 닌자 도구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있네. 어. 어 자동 조준을 풀면 어떻게 해? 뭐여 하단 아. 점프 아하이 체관을 원배네. 어 빠져 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 뭐 해? 뭐 해? 약발로 버티네. 약발로. <웃음> 정도다오우오케이 <웃음> 오우 발차기 <웃음> <오케이! 웃음> 힘들게 피할 필요도 없구만 저거 <웃음> 아이, 속밥자식. 오, 수주옥주네. 고마워. <웃음> 아니, 녹화 안 하고, 닌자도구 찾으러, 맨 처음에 이거. 세키로 원래 그 여기 우물에 원래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시작하잖아요 게임이 아 버려진 감옥이랑 이어지는구나 어 여기 설마 코코볼 잡은 덴가? 아 코코볼 잡은 덴데 아... 오 찢어질 듯한 주머니? 이런 게 있었어? 저길로도 갈 수가 있었네 몸을 던지는 장소 버리진 감옥에 지하수로랑 몸을 던지는 장소. 여기서 코코볼 어제 깼거든요. 그렇군. 아무튼 저 자식 잡았으니까 다시 녹화를 끊겠어요. 저거 닌자도구 찾으면은 어 이야기 진행을 뭐할 때나 다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